이번 시간은 튀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튀김은 빵가루를 묻혀서 튀기는 방법 전분을 이용한 튀김 튀김 반죽을 이용한 튀김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튀김 중에 제일 어려운 일식 튀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식 전공인 요리사이지만 일식을 독학으로 익혔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튀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튀김 반죽을 기름에 넣을 때 기화가 되면서 증기가 발생되는데요 이증기로 속재료를 익히는게 튀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요리는 재료의 조화를 중시하는 요리라고 하면 일본요리는 재료의 맛을 이끌어내는 요리라 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 튀김집들은 대체로 튀김옷이 얇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꽃을 피우기 위해서 거로모를 떨어뜨려 재료를 감싸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바삭함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료 본연에 맛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요리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아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네가지로 정리하겠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료에 묻은 수분을 잘 제거하는 것입니다. 재료의 수분이 많으면 필요 이상으로 오래 튀겨야 되거나 튀김이 끝난 후 여분의 수분이 남아 눅눅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은 재료는 키친타올같은 걸로 재료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 튀기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덧가루는 얇게 묻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가루를 많이 묻히게 되면 아무래도 반죽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용도가 되어지거나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밀가루를 조금 넣어서 흔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쉽게 빨리 튀길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죽과 관련된 재료는 모두 차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온도차가 나게 되면 튀김이 더 바삭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뿐 아니라 밀가루, 미싱볼 등을 냉동실에 넣었다 충분히 차게 한후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반죽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넣는 것보다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게 튀기실때 반죽의 텍스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튀김가루는 일반업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튀김가루 2대 방역분 1 정도의 비율로 섞어 쓰는 걸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튀김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료마다 틀리는데요 가벼운 재료는 얇게 튀기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조금 오래 튀기는 재료는 조금 두껍게 튀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농도는 저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스 요구르트 정도의 농도로 튀김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튀김 온도 시키는 방법은 네이버나 유튜브 등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